안녕하세요 요리초보자를 위한 채널의 자취아재 t v 입니다 오늘은 요리초보 입문자를 위해 어떤 칼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조금씩 하다 보면 자신의 요리 스킬을 향상시키려고 칼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입문한 후에 고가의 카메라까지 사려고 한 것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잘하고 싶고 빨리 요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초보자들에게 어떻게 칼을 구매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조금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영상이 100% 정답은 아니니까 조금의 좋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칼만 좋아서는 안 된다 입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유명 셰프가 사용한 칼을 덥석 사서 몇번 사용하다 중고 장터에 되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칼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입니다 이 말은 숫돌이나 받침대 등 칼을 연마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좋은 칼만을 사용한다면 칼의 성능을 100% 발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10만원의 예산이 있다면 5대5나 6대4 정도로 칼을 연마할 수 있는 숫돌, 받침대 등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. 잠깐 제 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27cm짜리 셰프 나이프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cm. 23,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스지익기, 대바사키입니다. 그리고 부티 나이프입니다. 어,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식이나 이렇게 일식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칼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할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칼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썰 때나 이렇게 포를 뜰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닭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거는 뭐 작은 야채 작업이나 아니면 미손질 간단한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어,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컵으로 생긴 게 있고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사용해서 지금 약간 갈린 상태인데요 보통 약간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본칼이나 한식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로 커브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런 양식칼 같은 경우에는 찹이나 아니면 이렇게 칼을 뭐 다진다고 해야 되나? 락킹을 할때좀 특화된 칼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채를 친다거나 아니면 밀어 썰기 할때 특화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 크기나 작업 환경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. 뭐 한식이나 작업 양이 많다고 싶으시면 길이를 조금 긴 것으로 추천드리고요. 간단하게 자르거나 칼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시면 20% 24cm나 21cm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띠나이프의 경우 12cm와 15cm가 있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양에 따라 조금씩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을 살때꼭 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셰프 나이프 한 자루 뿌띠나이프 한 자루 그리고 숯돌 한 천방짜리 하나 그리고 맨 나우시 이렇게 그리고 받침대 이렇게 준비하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칼과 요리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입니다 저에게 10만원짜리 칼과 100만원짜리의 칼의 차이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가격차이 만큼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에 따라 마감이나 절미, 지속성, 그립감 등 차이는 있겠지만 칼로 인해 요리 실력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요리에 대한 생각이나 요리 공부에 의해 더 차이가 난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만 좋은 칼을 구입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망과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칼을 갖고 싶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몇자례의 칼을 사용해 보시고 어떤 칼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고민한 후 자신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추천해드리는 칼입니다.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칼은 셰프 나이프와 띠티 나이프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셰프 나이프의 경우 고기, 야채, 생선 등을 자를 때올 라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방에서 제일 쓰임이 많은 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셰프 나이프 하나로 모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은 셰프 나이프부터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뿌티나이프는 작은 칼인데요. 뿌티나이프의 경우 야채 손질이나 간단한 칼질, 섬세한 작업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. 가격도 셰프 나이프에 비해 저렴하니 여유가 된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어,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리 초보자들 위한 자취할 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